<웃음> 아니, 지금 사 떠나보자. 사니 <웃음> <나도 하나 적어. 웃음> <웃음> <언니> 먼지 털어준다. <웃음> 때리는 건가? 먼지 털어점프하서나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한번 타볼래? 어때? 엄마가 도와줄게 브라보 응확 잡아 우! 리야 우와 엄청 잘했어 우와 섰다 섰다 내리세요 우와 잘했다 이리야이리는 너무 어려 테리, 테리 올라가. 벤발로너 <웃음> <웃음> 그거 못 타. 너, 너 어, 오빠나 누나를 하는 거야. <웃음> 나 어려서 못 할걸? 너 어려서 못 한데. 할 거야? 타보자. 그래, 알았어. <웃음> 테리도 올라와. 테리도 올라와. <웃음> 하고 싶었어? Like ]Yes 나잡그잡잡야야야뭐 원래 그냥 있잖아 레드고안서 응. 보다 이게 괜찮은데. 봐요. 저조용히 먹는 바. 이 타자! 우리 이거 타자 있다가! 우리 이거 타자! 안의다안 타서! 이거이 사는? 이내가 똥이 옛날에 살았대 <웃음> 코딱지는? 코딱지는 어디 살았어? 다우와 <웃음> 이쁘다 너희! <웃음> 좀 이쁘다! <웃음> b 바라캔스타 n 라야 n 야야 y 야야야야야야야야 엄마 갈 거야. I c 다다 다다 이정상나고어 뭐야? 아. 아 밖에 보이네. 어밖에가 어, 이렇게 이런. 보이는구나. 소리 엄마 봐봐. 소리 엄마 봐봐. 지금은 배가 움직입니다. 얼 얼른 준비해 주시오. 따지? 딱 좋지? <웃음>